이거는 제가 치는 게 아니고 스스로 홍보하는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좋았어. 이거는 제가 치는 게 아니고 스스로 홍보하는 거예요. 꼭저 가로를 쳐야 되는가? 이게 너무 많이 나오면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. 비공개로 하고 일부 공개로도 해보고 해봤는데 이게 전체 공개에서만 되나봐요 설정이 그 설정 테스트를 할 수가 있나봐요 그래서 내가 아 테스트는 그래서 다들 어다 켜놓고 하는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<웃음> 오늘 저두 녀석 등원시키고 완전 자유로 들아 진짜요? 아 근데 저는 다른 학교 갔고 이제 아들이 이번에는 어, 지난 주말에 딱 실방을 딱 켰는데 아니 남편이랑 실방을 하는데 갑자기 남자분들만 계속 오시는 거예요. 그래갖지고 아니 좀, 그렇, 좀 그렇더라고요. <웃음> 문순이 롤리롤리롤리 롤리. <웃음> 아 내가 부끄러 <웃음> 문순이 리아 비석치기 야호 비석치기 야호